안녕하세요 코바늘 함께 혜연입니다 오늘은 토끼회를 맞이해 토끼 수세미를 준비해 왔습니다 토끼 모양은 여러가지로 응용이 가능한데 새의 느낌이 나게 가장자리에 색동을 넣어 표현했습니다 평소에 쓰다 남은 자투리 실을 쓰시면 좋고요 색동을 빼고 그대로 흰색으로만 떠도 예쁘고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리본을 달거나 일련 눈 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검정색 털실로 눈코를 완성해도 예쁘니까 표정은 여러 가지로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재료는 먼저 실부터 준비하시는데요 실은 반짝이 실을 필요한 색상만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웰빙실을 거의 주로 썼고요. 옆에 있는 색동 같은 경우에는 실을 잘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10코고요. 두 단을 뜨는데 제가 쓴 실이 170cm예요. 꼬리실까지 다 해서 170cm씩 잘라서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처음 뜨시는 분들은 저보다 10cm 이상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남는 실은 그냥 잘라버리거나 안쪽에 그대로 숨겨 두시면 되는데 중간에 실이 조금 모자르게 되면 낭패니까요 제가 준비한 것보다 우선은 10cm 정도 여유를 둬서 준비를 해주세요 바늘은 모사 5호를 이용했습니다 수세미 같은 경우에 저도 거의 6호로 뜨는 편인데 캐릭터를 표현할 때에는 5호가 정교해서 더 좋거든요 5호 바늘이 있는 분들은 5호로 준비를 해주세요 5로 떴어도 옆에도 통통하고요 가로로 지름 사이즈도 11cm 이상이 나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눈이라든지 리본 같은 부자재는 필요에 따라서 좀더 준비해 주시고요 입이랑 뭐 눈코를 표현할 검정색 털실은 소량만 있으면 됩니다 쪽가위와 돗바늘, 단코링도 있으면 같이 준비해 주세요 일단부터 시작합니다. 꼬리실은 약간만 남겨주시고요. 손에 실 편하게 걸어주고 그대로 바늘로 실을 한번 비틀어서 교차된 부분을 세개 잡으면 매직링이 만들어집니다. 이 매직링에 실 걸어서 그대로 빼주고요. 첫 번째 코를 뜹니다. 첫 번째 코는 기둥코고 사슬 3개로 만들게요. 하나, 둘, 셋 이게 첫 번째 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부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그대로 매직링에 넣고 실 당겨 나옵니다. 앞에 있는 고리 두개를 먼저 빼고 남은 고리 두개를 빼면 한길긴뜨기예요. 첫 번째 코는 기둥코, 두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코를 12개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 코는 기둥코, 두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 두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는 한길긴뜨기 코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바늘에 또실 감아서 하나 둘세 번째 코예요. 세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고리를 두 개씩 빼요. 다음 네 번째, 고리 두 개, 두 개, 다섯 번째, 고리를 두 개씩 뺍니다. 여섯, 쭉 떠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하나, 마지막 열두 번째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일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 뜨고 난 다음에는 코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둥을 세는 게 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다음 11,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코고요. 이쪽 끝에 기둥코 남아있는 것까지 코로 쳐서 총 12개의 코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꼬리실을 3개 당겨서 매직링을 닫아주고요. 빼뜨기를 해서 1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빼뜨기를 해서 2단을 시작하는데요. 초보 때는 이 1단에 빼뜨기 할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보통 빼뜨기를 여기에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바늘의 오른쪽으로 보면 기둥코가 그대로 나와 있죠. 여기에다 빼뜨기를 하게 되면 지금 기둥코 하나를 건너뛴 거예요. 그럼 코가 모자르게 되거든요. 빼뜨기 할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빼뜨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코가 이 한길긴뜨기로 만들어진 코였어요 여기가 두 번째 코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늘 허리에 고리를 걸어 놓은 채로 빼뜨기 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기둥코 머리위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1단이 마무리됐고 이제 2단을 시작합니다. 2단도 시작은 기둥코입니다. 사슬 3개. 그리고 나서 2단은 모든 코를 2배수로 늘려줄 겁니다. 1단에서 코가 12개가 있었으면 2단에서는 코가 24개가 될 거예요. 코를 늘릴 때에는 같은 자리에 한 코씩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자리 이렇게 기둥코를 살살 당기면 밑에 공간이 충분히 보이시죠?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바늘에 실을 감고 이 옆에 코, 이두 번째 코가 모양이 다른 코들이랑 살짝 다르거든요. 또는 이두 번째 코가 조금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앞에다가 코를 두 개를 넣었기 때문에 이 다음 코가 공간이 작아지거든요. 이두 번째 코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도 한길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한코더 떠서 코 늘려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두코 뜹니다. 다음 네 번째 코도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뜹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12번째 코까지 전부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떠서 2단에서 총 24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쭉떠 볼게요. 그대로 다음 코, 다음 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뜹니다.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두 코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코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코는 위에 머리랑 다리가 같이 있거든요. 이 위에 머리, 그 밑으로 다리. 이렇게 앞에서 하나의 코인데 왼쪽에 있는 코는 보면 머리는 있지만 밑으로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단에서 빼뜨기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코가 아니니까 그 앞에 코까지 떠주시면 12개의 코를 다 뜬게 됩니다. 여기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확인이 필요하시면 하나씩 코를 세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한 코에 코가 두 개씩 들어갔으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 2개, 이렇게 두 개씩 세 주시면 되거든요. 여덟, 열, 열 둘, 열 넷, 열 여섯, 열 여덟, 스물, 스물 둘, 스물 넷. 스물 네 개의 코가 2단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빼뜨기를 해서 2단을 마무리하고 3단을 시작할 건데요. 이번 3단부터는 한길긴뜨기로 동그라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양쪽 볼 부분이 조금 더 넓게 얼굴형을 만들어줄 거거든요. 두길긴뜨기를 섞어가면서 뜰 겁니다. 먼저 빼뜨기부터 하고요. 빼뜨기 할 위치는 사슬 하나 둘셋 여기가 기둥코 끝이거든요. 이 기둥코 끝. 여기를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 자, 그런 다음 기둥코 세웁니다. 사슬 3개. 그리고 나서 이번 단에서는 1단에서 12코, 2단에서 24코가 됐는데 여기서 또 12코를 늘려서 36코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코는 그대로 1코. 두 번째 코에서만 한 코를 늘려서 두 코를 떠줄 겁니다. 우선은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바로 옆 코에요. 여기 한길긴뜨기.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코 늘려줍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코두 코를 뜨는데 이걸 총세 세트를 우선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 이게 한 세트고요. 세 세트를 만들 거니까 두번더 반복해서 뜨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옆에는 한길긴뜨기 두 코.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옆에는 한길긴뜨기 두 코입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코, 두 코를 세 세트를 만들어 줬고요. 이번에는 두길긴뜨기를 떠줄 차례예요. 두길긴뜨기도 바늘에 실을 두번 감는다는 것만 다르거든요.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서 그대로 넣고 실 당겨 나오고 고리 두 개씩 빼줍니다. 고리 두 개, 고리 두 개, 고리 두 개. 이렇게 빼서 약간 높이가 높은 두길긴뜨기를 떠줬고요. 한길긴뜨기와 코수를 늘리는 규칙은 똑같이 떠줄 겁니다. 한코두코한코두코 코, 코, 코 떴으니까 두길긴뜨기도 한코 그다음에 또 두길긴뜨기 두코 같은 자리에 뜨는 거예요. 두길긴뜨기 이렇게 떠서 살짝 얼굴 볼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총두 세트를 뜰 겁니다. 지금 한 세트 떴으니까 두개긴뜨기 한코두 코를 한번더 반복해서 떠줄 거예요. 한코그 다음 두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은 턱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턱부분은 쭉 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짧게 한길긴뜨기로 떠줄 겁니다.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는 한길긴뜨기 두개 이것도 두 세트를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세트가 완성이 됐으면 턱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볼이에요. 오른쪽 볼 부분은 두길긴뜨기로 만들거든요. 이쪽이랑 대칭으로 떠야 되니까요. 두길긴뜨기 한코두 코를 역시 두 세트 반복합니다. 바늘에 실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 하나. 옆에는 두길긴뜨기 두 코. 그 다음 옆에 두 개긴뜨기 하나, 그 다음 두 코. 이렇게 해서 얼굴 부분을 거의 표현을 다 해준 겁니다. 남은 부분은 한 개긴뜨기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지금 여섯 코 남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이 여섯 개의 코를 한 개긴뜨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그 다음,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이렇게 떠서 3단에서 총 36개의 코가 만들어졌고 토끼 얼굴형이 아래쪽이 살짝 넓게 완성이 됐습니다. 토끼 얼굴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이 분홍색 실은 약간 꼬리실만 남기고 잘라줄게요. 자, 귀는 따로 만들어서 붙이기 때문에 얼굴 부분은 이제 실을 다쓴 겁니다 이 상태로 실을 잘라주고 이제 바탕을 연결해서 여기 하얀색 바탕 부분을 이어서 떠 볼게요 흰색 바탕 실을 자연스럽게 이을 때에는 이 마지막 두 고리 뺀 거를 한 번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요 바늘 허리에 고리 두 개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실 색깔을 바꿔줄게요. 실 색깔 흰색으로 바꿔서 그대로 두 고리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두개 긴뜨기가 색깔이 바뀐 채로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빼뜨기를 해서 3단을 마무리합니다. 빼뜨기는 사슬 하나, 둘, 세 개. 요세 번째 사슬 끝에다.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합니다. 실 한번 당겨주고요. 이렇게 실 바꾼 다음에는 꼬리실 한 번씩 잡고 같이 떠주세요. 꼬리실 같이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잡고 떠주고 4단입니다. 4단은 전부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우선은 기둥코 사슬 3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할때 꼬리실 넣고 같이 잡고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세 번째죠? 요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할때 이번에는 한 코를 세 번째 자리에서 늘려줍니다. 한코 늘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길긴뜨기만 뜰 거고요. 하나, 둘, 세 번째에서 한 코를 늘려 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뜨면 요번 4단에서 12개의 코가 늘어서 총 48코가 만들어집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셋, 그런 다음 요세 번째에서 한코 늘려뜨기. 모든 부분을 한길긴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려줍니다. 세 번째에서만 한 코를 늘려서 마지막까지 떠주세요. 자,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 마지막 코가 표시가 잘 보이거든요. 하얀색으로 된 부분은 빼뜬 코고요. 분홍색 코, 여기가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까지 떠주세요. 코스를 틀리지 않고 잘 뜨셨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코늘림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4단 끝까지 떴으면 이번 4단에서 또 12코가 늘어서 48코가 만들어졌고요. 요 끝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합니다. 기둥코 머리 기둥코 머리를 찔러서 빼뜨기하고 이제 5단 시작합니다. 5단도 시작은 사슬3개 기둥코입니다. 그리고 5단에서도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이번에는 네 번째에서 한 코씩을 늘려가면서 떠줄 겁니다. 우선 기둥코 하나 떴고요. 바로 옆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옆 코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이번에는 네 번째 코죠. 이네 번째 코에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늘려줍니다.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코더 이렇게 해서 늘림코 왼쪽에 있는 V자 형태의 왼쪽 있는 코이 머리에서만 한 코씩을 늘려가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3, 네번째에서는 한길긴뜨기를 한자리에 한코더 늘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까지 떠주시면 이번 단에서 60코가 만들어집니다. 흰색으로 4단, 5단 바탕을 뜨고 나면 색깔을 넣어서 테두리를 둘러줍니다. 그거 색깔을 넣을 때에는 실을 끊지 않고 넣으면 뒤가 너무 꼬여서 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을 끊어 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세 가지 색상을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각각 마다 이거 한 칸마다 실을 170cm 를 끊어서 썼는데요 5호 바늘을 쓸 때이기 때문에 6호 바늘을 쓰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길게 남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약간 손땀이 촘촘한 편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어쨌든 10cm 이상 여유를 두고 처음에 한 개는 떠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180cm 정도 실을 끊어서 6가닥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바탕 뜨는 거 여기 테두리에 무늬 넣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귀 달고 마무리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의 실을 세 가닥씩 총 여섯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실 하나 준비해서요. 색깔 바꿔서 먼저 테두리 들어갑니다. 테두리 색깔 바꿀 때요. 실 색깔 바꿀 때 이거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마지막 거 한번 풀러서 바늘 허리에 고리 두개 걸린 상태에서 실 색깔 바꿔 줄게요 이렇게 실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꼬리실을 좀잘 짧게 남겨 주셔야 돼요 요거 지금 잘라서 쓰는 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이 모자르게 되면 낭패거든요 꼬리실을 너무 길게 남기지 마시고 5cm 안쪽으로 짧게 남겨 주시고요 이 상태로 빼뜨기 합니다 빼뜨기는 기둥코 머리 여기에 빼뜨기 하면 실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둥코 사슬 3개를 넣고요 지금부터는 한길긴뜨기를 뜨는데 실을 코를 늘리지 않고 계속 떠줄 거예요 코를 늘리지 않고 한 가지 색상당 10코씩을 떠줄 겁니다 바늘에 실한번 감고 자, 두 번째 코 뒤쪽에 이 꼬리실 같이 잡고 떠주세요. 두 번째 코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코또 한길긴뜨기 하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거든요. 마지막 열 번째에서 두 번째 색깔 또 바꿔줄 거니까 마지막 열 번째 한길긴뜨기를 할때 앞에 있는 두 고리만 빼고 이 상태에서 시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두 번째 색깔의 실 준비해서 마지막 고리 두개 빼줍니다. 역시 꼬리실 너무 길지 않게요. 조금만 남겨주시고 이번에는 이 주황색 실은 잡으시면 안 돼요. 이실 말고 방금 들어온 이 짧은 꼬리실만 잡고 또 10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10개만 떠줍니다. 이걸 반복해서 한 바퀴를 쭉 둘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10코씩 하고 있지만 더 작은 간격으로 색깔 촘촘히 넣어주셔도 되고 뭐 넓은 간격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무늬를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색깔의 열 번째 코를 뜰때 남은 두 개의 고리를 다음 색깔로 또 바꿔 줄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반복해서 마지막까지 무늬를 한 바퀴 넣어 주시면 돼요. 전부 10코씩 코 늘림 없이 떠 주세요. 이렇게 10코씩 색깔을 바꿔가면서 마지막까지 색깔 무늬를 넣어 줬습니다. 한 단을 더 반복해서 색깔 무늬는 두 단을 넣을 건데요. 요 마지막 코를 뜰때 마지막 열 번째 코예요 앞에 두 고리 빼고 이두 고리를 이번에는 이 색깔의 실로 다시 바꿔 줘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를 뜨던 실이 열코를 건너서 여기서 끝나 있습니다. 이 실을 그대로 여기서 이어서 다시 뜰 건데요. 얘를 이렇게 잡고 뜨지 않아요. 이렇게 잡고 뜨면 잘못하면 이 부분이 좀 당겨지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잡지 않고 이 실의 끝을 찾아주세요. 이 실의 끝을 찾아서 이 끝을 빼줍니다. 그리고 꼬리실이 역시 너무 길지 않게 실 모자르면 안되니까요. 꼬리실을 잡고 그대로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는 기둥코 머리 여기에 빼뜨기 꼬리실 한번 살살 당겨주고요. 기둥코 세웁니다. 사슬 3개. 그러면 색깔 2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예요. 요 꼬리실은 같이 얹어가면서 한길긴뜨기 1코씩 잡고 떠주세요. 역시 이번에도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10코를 떠줍니다. 그대로 10코 그리고 여기 마지막 10번째 코를 뜰때 똑같습니다. 이 분홍색 실이 10코 건너가서 여기서 끝나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끝을 찾아주세요. 끝을 찾아서 이 끝으로 빼줍니다. 꼬리실 너무 길지 않게 잡고 그대로 한길긴뜨기 열코 반복해 줍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한 바퀴를 끝까지 무늬 2단을 넣어주시면 돼요. 코를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경계 부분에서 다음 색깔 실의 끝을 찾아서 색깔 바꿔줍니다. 꼬리실 잡고 그대로 같이 뜨기 마지막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무늬단을 두 단을 넣고 나면 다시 흰색으로 바꿔줄 차례입니다 마지막 고리 두 개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흰색 실 잡고 그대로 빼주세요 그런 다음 기둥코 머리에 찔러서 빼뜨기 하면 무늬단이 완성이 됩니다 무늬단이 6단과 7단이었고요 8단부터는 흰색 실만 이용해서 코를 줄여 줄 거거든요 먼저 코를 한 단을 줄인 다음에 토끼 얼굴 표정이랑 귀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코 줄임 들어갈 때에도 기둥코 똑같이 세웁니다. 사슬 3개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자, 네 번째 코와 다섯 번째 코를 모아뜨기 해줍니다. 모아뜨기는 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앞에 두 고리만 빼서 미완성으로 남겨두세요. 그 상태로 바늘에 실감아서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앞에 두 고리를 빼고 고리 세개 남은 걸한 번에 빼면 모아뜨기예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코와 다섯 번째 코가 하나의 코로 줄어든 겁니다.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세 번째 코도 한길긴뜨기 하나, 네 번째 코를 뜰때 미완성인 채로 다섯 번째 코도 같이 잡고 한길긴뜨기 해버립니다. 이렇게 코를 줄여서 이번 단에서는 12개씩 코를 줄여 나갈 거예요. 이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코줄임을한 다음에 얼굴 표정 만들게요. 마지막까지 코를 줄여서 60코에서 12코가 줄어 48코가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기둥코 머리에 빼뜨기 하면 8단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쪽에 스티치를 넣어서 얼굴 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잠깐 여기를 코마금을 해둘게요. 단코링 같은 거 걸어서요. 이렇게 코마금을 해놓고 검은색 실 준비해서 눈도 만들고 귀도 붙일 겁니다. 자, 얼굴 표정 만들기 전에 귀부터 붙이는 게 표현하기 더 편하거든요. 또 귀부터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토끼기 만들 때에는 단색으로 그냥 단순하게 귀 만들어도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색깔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여기 진한 붉은 색깔 실로 기초 코부터 만들어 볼게요. 토끼기 기초 코는 사슬 7개로 만듭니다. 꼬리 실은 한 5cm 정도 남겨주시면 충분하고요. 매듭 짓고, 매듭이에요. 이 상태에서 사슬 7개 만듭니다. 기초코니까 이거 너무 작지 않게 떠주세요. 약간 넉넉한 느낌으로 사슬 7개를 만들어줍니다. 사슬 7개 만들었으면 끝에도 꼬리실 남기고 그대로 실 빼줍니다. 토끼 귀가 2개니까 이거 2개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귀 1개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만들어진 기초코 중에 첫 번째 코에 여기 이렇게 반코 한 줄만 허리에 걸어서 뒤쪽에서 귀를 만들어줄 실 끌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 기둥코 하나 넣고요. 이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만 떠줍니다. 요거뜰때 뒤쪽에 꼬리실 같이 얹어주고요. 짧은뜨기 한 코만 떠줍니다. 자 그런 다음 옆에 사슬로 넘어가서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옆에 사슬도 똑같이 이렇게 반 코를 걸어서 이번에는 긴뜨기 한 코를 떠줍니다. 자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를 뜨는데요 하나 둘셋네 코에다가 똑같이 반 코만 잡아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하나, 다음 둘, 그 다음 셋, 다음 넷. 자, 마지막으로 코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요 마지막 코, 여기에는 한길긴뜨기 5코를 반복해줍니다. 이 끝에 있는 7번째 코이 7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5코 뜹니다. 하나, 같은 자리에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뜨고,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뀐 쪽은 대칭으로 떠주시면 돼요. 대칭이니까요.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다섯 개 들어갔거든요. 이 다섯 개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코, 이 꼬리 실도 같이 잡고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있죠? 여기. 반대쪽에 그대로 이 부분에 떠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꼬리실 같이 잡고 뜹니다. 그리고 옆에도 그대로 맞은편에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셋 한길긴뜨기 네코 뜹니다. 그리고 나면 긴뜨기 차례죠?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여기요. 긴뜨기 마지막은 짧은뜨기로 끝냅니다. 그대로 대칭으로 떠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귀가 지금 완성이 된 거고요. 마지막에는 실 한번 그대로 같은 자리로 빼서 적당히 실 잘라주세요. 토끼 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뒤쪽에 요 남은 꼬리실은 가위를 이용해서 예쁘게 잘라 주시고요. 두줄 길게 남은 꼬리실을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에 그대로 묶어서 귀를 달아 주겠습니다. 토끼 귀 붙일 때에는 위치를 먼저 한번 잘 보시는데요. 일단은 귀와 귀 사이가 너무 멀면 토끼 느낌이 조금 덜 살고요 저는 지금 요 아래가 붙고 위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붙여 놨는데 이렇게 토끼 귀가 11자 모양이 돼도 이렇게 해도 느낌이 괜찮거든요 모양 여러가지로 한번 위치 잡아서 보시고요 토끼 귀달 때는 어, 지금 꼬리실이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돗바늘보다는 그냥 이 코바늘 이용해서 뒤쪽에서 실 당겨주시면 되고요. 그냥 아무데나 다는 것보다는 여기가 지금 기둥코거든요. 기둥코 이 옆에 오른쪽 선을 이 얼굴에 딱 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를 반이라고 생각하고 기둥코부터 한 코, 두코 이쯤에다가 하나 달고 이쪽으로도 한 코, 두 코, 여기다가 하나 달고 위치를 이렇게 정해놓고 다시면 됩니다.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뒤쪽에서 그대로 실 하나 가져가고요. 반대쪽도 실 하나 가져가고 자, 그런 다음 이두 개를 세개 묶어줍니다. 단단하게 한두번 정도 묶어줄게요. 그리고 보면 귀가 이렇게 고정이 안 돼서 이게 토끼가 모양이 안 되거든요. 뒤쪽에 다시 한번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쯤에 이 쯤에 꼬리실 한번더 빼주는 거예요. 꼬리실 이렇게 통과시켜서 한번 귀를 고정시켜 줍니다. 너무 위쪽을 고정시켜버리면 이게 조금 안 예쁘고요. 잘못하면 이 뜨개지가 이렇게 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토끼 귀한 절반 위치 정도 이쯤에서 한번 고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실은 토끼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이 꼬리실이 생길 거거든요 똑같은 게이두 개도 한번더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끼 귀를 달고요 이제 눈, 코를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눈이나 코를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돗바늘에 검정색 실을 꿰서 사용하는데요 저는 지금 귀를 하나만 달아놨는데 꼭 양쪽 귀를 다 달아놓고 눈 위치를 잡으셔야 정확합니다. 이거 바느질 할 때에는 이 뒤쪽에 있는 하얀색 실 같이 꿰매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위치 잘 잡고 가볍게 홈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 하나 만들고 반대쪽도 같은 위치에 두 번째 눈 달아주시면 됩니다.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멀면 귀염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약간 어느 정도 가까이 붙는 게좀더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입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활짝 웃게도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활짝 웃을 때에는 토끼보다는 곰돌이 강아지 느낌이 더 많이 나서 덜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W자 만들기가 제일 쉽더라고요 왔다 갔다 양쪽 똑같이 대칭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눈과 코는 적당히 표현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뒤쪽 마무리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얼굴 표현이 끝났으면 이어서 9단 코 줄임 시작합니다. 코를 줄일 때도 똑같이 기둥코 하나 넣고 시작하고요. 좀 전에 8단에서 12코를 줄였고 9단에서도 또 12코를 줄일 겁니다. 기둥코 세웠고 두 번째 코한길긴뜨기 하나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 코를 뜰때 앞에 있는 두 고리만 빼서 미화석 만들고 네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앞에 두 고리 빼고 남은 세 고리 한 번에 빼서 코를 모아주세요. 이번 구단에서는 이렇게 세번째 코와 네번째 코를 모아뜨기로 줄일 겁니다. 한코 뜨고 두번째도 한코 뜨고 세번째 코를 네번째 코와 함께 모아뜨기해서 12개의 코를 줄일 겁니다. 이렇게 12개의 코를 줄이면 이번 9단에서 36코가 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코 줄임 해주세요. 마지막에 코를 줄이면서 끝났고요. 기둥코 끝에 그대로 빼뜨기하고 이제 10단 코 줄임 들어갑니다. 이번 10단도 기둥코 세우고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한코 바로 다음 코, 두 번째와 세 번째 코를 모아뜨기로 이번 10단에서도 똑같이 12개의 코를 줄여줄 거예요. 한 코는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하고요.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를 모아뜨기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12코를 또 끝까지 줄여주세요. 10단 끝까지 떠서 빼뜨기 했으면 이제 11단 코줄임 들어갑니다. 이번 11단은 첫 번째 코부터 바로 모아뜨기로 코를 줄이는 단이에요. 그래서 기둥코를 사슬 2개로 세웁니다. 사슬 2개 해놓고 바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 앞에 두 고리만 빼서 미완성인 채로 바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마저 해서 또 모아뜨기. 이번 단에서는 이렇게 모든 코를 두 코씩 전부 모아뜨기 합니다. 12개의 코가 또 줄어들게 돼요. 마지막 끝까지 두 코씩 모두 모아뜨기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두코씩 모두 모아뜨기를 했고요. 이제 빼뜨기를 해서 한번더코 수림을 할 건데 요번에 빼뜨기를 할 위치는 좀 전에 기둥코를 사슬 두개를 넣었거든요. 두 번째 사슬 머리 여기에 넣고 그대로 빼뜨기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로는 모아뜨기를 하기에 공간이 좀 좁을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로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사슬을 하나를 넣고요. 바로 옆에 짧은뜨기니까 실 감지 않고 그냥 바늘 바로 넣고 뺍니다. 바늘 허리에 고리가 하나 더 생겼죠? 그 옆에도 바로 실 당겨 나오면 고리가 3개가 모여요. 이렇게 3개가 모이면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러면 모아뜨기가 된 거예요. 바늘 넣고 실 당겨 빼고 옆으로 또 바늘 넣고 실 당겨빼고 세 고리가 모이면 한 번에 빼줍니다. 이걸 한 바퀴를 반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남은 구멍의 크기를 돗바늘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리를 3개씩 모아서 한꺼번에 뺍니다. 끝까지 전부 줄임을 해줬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빼뜨기 하고 꼬리실을 좀 남겨서 잘라줄게요. 이제 마지막에 남은 작은 구멍은 돗바늘로 처리할 겁니다. 그대로 실 빼서 바늘에 끼우고요. 지금까지 뜨개질이 진행되던 방향으로 한 번씩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한 코씩 떠주시는 거예요. 한번 건너뛰어서 두 번째에 한 번씩 떠주셔도 괜찮습니다. 한 바퀴를 끝까지 돌고 나면 꼬리실 당겨서 구멍의 크기를 줄여주시고요. 완전히 끝까지 닿지 마시고 약간 사이를 남겨주세요. 적당히 사이를 남기고 이 남은 부분은 돗바늘로 왔다갔다 하면서 메꿔주시는 게 뒷면이 더 판판하고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자리에 바늘을 통과시켜서 매듭지어주고요. 남은 실은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마지막에 튀어나온 실을 잘라주면 토끼 수세미는 완성입니다.